양심분석을 하게 되었을 때 과거를 돌이켜 부끄러움과 아쉬움이 많습니다. 요 마음을, 요 마음이 수행에 방해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 지금부터 딱 제가 말, 말씀드린 대로 하세요. 분석할 때만 몰입해서 하고요. 그외 시간에 부끄러움이나 아쉬움이 일어나면 단호하게 저희 실천지침 있잖아요.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미래에 또 내가 죄 지을 것 같은데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거를요 에고를 내세우지 마라 왜네 걱정에 빠져 있냐 네 번째 저희 실천지침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참나의 현존에 만족하라 지금 부끄러워하고 아쉬워하고 그런다고 내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참회가더된 것도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지금 깨어있으면서 그런 죄를 다시 반복 안 해야 진짜 참해죠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 요또 똑같은 짓 합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부끄러움과 아쉬움 죄책감 같은 것도 딱, 몰입해서, 잘못한 거 잘못했다, 흔쾌히 인정하고, 미안해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깨워서 육바람일 잘할 생각만 하셔야 돼요. 항상, 과거는 내려놓고, 미래는 걱정하지 말고, 그러고 뭐, 거만해져라, 자만에 빠져라가 아니라, 참나에 몰입하시라. 그럼 참나 안에서 좋은 생각들이 납니다. 어떻게,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에 대처해야 될지 좋은 생각이 나니까.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